옛날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엄마와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농사로 얻은 야채들을 팔러 마을에 종종 내려갔답니다. 어, 얘들아 엄마 채색팔러 마을 다녀올게. 배고프면 저기 곡감 놔둔 거 먹고 알았지? 얘들아 대답을 안 해. 어, 엄마 나 운동한다고 벤투프레스 오곱박이5 세트 중이라. 야, 니네 동생 남준는 어디 갔어? 어? 어? 어 엄마, 오, 어, 오늘 어, 나도 오늘 원하는 재는 날이라 미안 못 들었네. 아, 잘 다녀와. 어휴, 그래, 얘들아. 어, 그나저나 알지?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 달라고 해도 열어주면 안 된다. 오. 어... 엄마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무거운 야채더미를 들고 산길로 내려갔어요. 매일같이 무더운 땡볕 속에서 열심히 일한 엄마는 많은 야채더미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어리야. 아그대로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을 가지고 올수 있겠지. 후. 아, 너네 거기 서서 뭐해. 엄마 좀 도와. <목소리> 이 고구마로 데드리프트. <목소리> 나 감정로 사이드 <살드> 레터로 레이즈!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럽는 것들. 너네 떡안 먹을 거야? 떡? <목소리> 그래, 떡! 엄마 떡은 95%가 탄수화물, 나머지가 4%가 단백질 그리고 나트륨이 많아서 근성장에 좋지 않다고요 그냥 닭가슴살이나 사주시면 안 돼요 인정인정 <웃음> 야채들을 가지고 산길을 넘어 넘어 겨우 마을에 도착한 엄마는 떡으로 바꿔 다시 산길을 넘고 있었어요 한셋 언덕만 넘으면 집이 보이던 그때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아, 무엇이요? 너 누구요? 야, 난 호랑이! 사람이구나, 사람! 어... 어떡하면 어 좋다? 아, 맛있는 게 어디 없나? 아, 맞다! 떡이 있지? 한번 먹어봐. 맛있으면 날 풀어줘. 이 얼마나 맛있길래? 떡이라고? 음, 음 맛있나? 음, 이번만 넘어가주지. <웃음> <웃음> <웃음> 말이 잘 <제일> 통하는 <통화된> 고양이야. <웃음> 그렇게 엄마가 안심하고 두 번째 언덕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때. 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또 뭐?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쥔장 알았어. 여기, 여기! 대신 또 넘어가는 거야? 놀라시지 이렇게 맛있는 떡을 줬는데 말이야. 오마이, 오마이. 하, 다행이다. 엄마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지막 세 번째 언덕을 지나려는 그때 또이 돼지인지 호랑인지 모르는 고양이가 나타나 귀를 막았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 이걸 어떡한 다음? 난 이제 떡이 없는데. 그럼 난 죽는 건가? 이, 이제 없는데. 제발 날 잡아먹지 말아줘. 으아 이제. 그럼 혹시 너 집이 어디야? 어, 어, 여기 코앞인데. 아 어, 잘됐네. 분면 가족이 있을 테니 너희 가족들까지 저기 새끼는 먹을 수 있겠어. 제발 저희 아이들은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를 잡아먹으세요. 뭐래 조용히 하네. 발 안쪽부터 지금 먹어버린다. <웃음> 엄마는 벌벌 떼며 호랑이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음, 여기야? 빨리 애들 불러. 그것만은 제발. <웃음> 아이 불을 나니까 공포했으면 확 보고 싶어? 아니다 내가 겁을 엄청 준다음 엄청 코토스럽게 죽여줘야 되겠네? <웃음> <웃음> 얘들아 엄마 왔어 엄마 <웃음> 진작 부를 것이지 음, 음 엄마! 음? 음, 뭐야? 옆에는? 강아지야? 어, 고양이인 거 같은데? 응 음. 엄마! 우리도 이제 강아지 기르는 거야? 어? 뭐야 이 근육 덩어리들은? 야, 야옹아! 올라 와봐 어? 일로 아, 와 보라니까 어? 어? 넌 내가 엄청 센 호랑인 걸 모르냐? 아주 이빨이 날카롭고 힘도 엄청 쎄다가 어? 야옹이가 어, 사람 말을 하는데? 아니 이 자식이 마구 씹어주마! 어흥. <먔나> <먔나> 이게 벌써 교육이 안 됐네? 식이 <먔나> 녀석이! <먔나> <냐> 야! 야옹이라고 했지. 야옹이라고 해야지. 야옹. <웃음> 응? 동생아, 잠깐 나와 봐. 어, 야옹, 왜? 우리가 키우는 어? 야옹이 이름 정해야지. 음, 그런데. 음. 나 고민 좀해 볼까? 음. 음. 음. <웃음> 내가 볼땐주무이가 많으니까. 그래 지브라가 좋겠는데? 음? 뭐라고 음! 지, 지브라! 그게 뭔데? 얼룩말 음, 그냥 바둑이로 하자 그래! 바둑 <웃음> <웃음> 바둑아 바둑아 바둑아 바둑아 바둑아 바둑아, 바둑아, 바둑아 <웃음> <웃음> 사람을 잡아먹는 짓궂은 호랑이는 다신 사람을 해치지 않고 형제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